당근, 산타모자, 뭘로 하지? 모자 추천 좀. 어, 나 호박 할래. 어. No. 나는 호박으로 할 거다. 뭐, 따무지는, 뭐가 없다. 돼지 모자. 없음, 안전모 별로다. 스케이트모도. 원래 스키모자 하고 있었는데. 나는 호박으로 할 거다. 당근 친구 호박이다 아 당근 의색칠하기 음, 하면 그거 된디. 저장, 이름도 달았다. 왜, 잠깐만, 야, 나. 옷이 이상해졌다. 어 이러니까 겁나 달걀귀신 같다. 왜? 아 얼굴 아무것도 없었어. 나 옷에다 당근이라 응 당근 적어서 와도 되나? 아? 당근. 응 당근 적어서 와도 되나? 응 당근. 오 됐다 됐다 나 됐다 나대면 말해도 어이구 예. 너 이제 컨셉을 뭘로 잡았는데? 난 매니션만 한몇판 하는 거일까 야초대존용 사용하지 말까? 그럼 중간에 막 다른 사람들 막 들어오거든 음. 아초대존용 아, 사용하자 그냥 그럼 다 됐으면 초대받고 오세요. 우리 보자. 인서트라면니 성이 받았나 안 받았나 한번 볼게. 안 받은 것 같은데. 당근 아 잠깐만 사이버버 아, 님의 메시지 당근 당근, 당근. 됐나? 숙, 숙 다시 초대할게 자막 가고 있는데? 어? 김이수 들어가고 있어 들어왔네. 레벨 선택, 멘션, 제일 쉬운 거. 잠깐만 여기. 어, 멘션 이 어디 갔냐? 멘션. 들어와. 으아. 탱수다내앞 <웃음> 통수를 봐라. 어... 응 당근? 이 자클릭이 왼손이고 오른손이니그꾹 그 들고 있어봐봐 이거 봄밀면해 던져! 던지면 니 소로 된다 이 자식 그걸 던지다니 어 안돼 같이가 안돼! 예이 다응 <웃음> 당근 예예 일로와! 땅근! 일로와... 엉덩이를 잡아주겠다 너의 난 너의 다리... 난 너의 팔을 잡겠다 땅그근 당근. 당근. 아니, 당근. 아니 이녀석 아직도 안노더니 <웃음> 일로와! 어딜다? 아. 아, 아마다 이거 아마도 거에서 뭐, 그거 바꿔라 채팅창이랑 죽은 척각이가 Y로 똑같거든 그래서 죽은 저각이를 C로 바꿔놔라. 잠시만, 트롤 Y랑 뭐? 그거 y, Y로 y 두개 겹쳐있거든. 죽은 저각이랑 채팅이 어. 죽은 저각이를 C로 바꿔라. 원래 네. C였거든. 야, 은근슬쩍 죽일래? <웃음> 이 기가 많이 좀 있어. 아, 아 혼자도 못 가지. 와, 가. 이 어딜 가. <웃음> 에이, 에이. 아, 그러니까 이거 이이 오늘가. 아, 이거 기술가 줄게. 이거 집기가 이에두개 잡고 그거 마우스를 최대한 뒤로 끌면 된디. 어, 한번 해봐. 집 집고 올라가기.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못하면 게임 진행이 안 되더라. 어떻게 집냐? 이거, 마우스 클릭해서 붙이면 된다, 팔. 그럼 자동으로 집는다. 마우스 클릭하면, 팔 벗는다, 야. 그걸로, 사물 갖다 대면 지 알아서 집는다. 점프해서, 그 힘들면 나처럼 이렇게, 이렇게 만세하는 상태로, 앞으로 가서 이 점프해서, 요렇게 해도 된다. 그냥 하다보면 익숙해진다 어. 예, 그렇게 그렇게 그, 그거 만세한 상태로 점프하면서 해봐라 그러면 잘 된다 아이나얘쭉뻗어 예, 예, 위를 봐봐 고개 쳐들면 이쭉 뻗어진다 고개 들어봐봐 그 요렇게 그거 앞에 여기 살짝 밟고 하니까 안 된다. 어, 어 그렇게 하지 마 그거... 그거 그렇게 하면. 아 그냥 다른데 가서 해보자. 하다 보면 된다문문 문 밀고 들어갑시다. 이거 아마 소리 좀 클걸? 게임. 아, 여기서는 뭐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쭉 뻗은 상태로 요로 요로 가봐 어, 잠깐만 나 실패 했 야, 야, 잡으면 안 돼! 야, <웃음> 야, 잡으면 안 돼! 안 돼! 아. 예이 자식 나를 잡았어 더반가 어찌하냐면 여기서 음. 연습해보죠 이쪽 해서 여기 쭉간 다음에 점프해서 여기를 딱 잡아 그 다음에 최대한 밑을 아래로 해봐 아 근데 니 약간 잘못 잡았는데 올려줄게 당근 아그 떨어지면 된다 그러면 안되면 안, 안 올라가지면 당근 그 최대한 끝에 벌고 해봐 여기 원래 도전 가지 길이거든 이거 숨겨진 도전 가지 길인데거든 자, 그다 이렇게 아니야. 뻗은 상태로 하면 편하다. 당근. <웃음> 안돼. 안 돼. 아니, 아니 이렇게 자세가 요염하네. 그러게. 일어나니 당근아. 당근. 마우스 두쪽 다 누른 상태로 점프하면 잘 된다 이거. 이게 좀 뻗은 상태로 해봐 이래. 와이. 어, 됐다. 그다음에. 최대한 뒤로 끌어봐 어, 올라온다 올라오는... 어, 도전까지 깨질 거 아마 어 깼네 요요 요 동상 위에 머리 위에 올라가서 깨진다 뒤에 어, 있는 비둘기 시뮬레이터라는 게 깨질 거임 이것도 쉽다 요걸 밟고 가는 게 나을걸 그냥 하다 보면 된다 요길 밟고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깨진다. 요렇게. 밟고... 좀안 맞을 것 이거 근데. 아왜 어, 더러 나왔냐 진정해. 하고... 아니! 이렇게. 아니! 아 그, 이거 점프할 때 무조건 뻗고 뻗고 하면 편하다 이거. 진짜. 레알 편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내가 뭘 몰고 있는지 봐라. 어. 너 이거 튀어 봐그 뻗은 상태로 점프해봐 팔 뻗은.. 어 무조건 그래이크 해라 그 다음에 쭉 당겨 봐어디로 깨질걸.. 어 됐다 가자 이 무조건 점프할 때팔 뽑고 하면 편하다 이거 일로 와. 왜? 일로 못 가. 일로 와! <웃음> 누가 가는지 한번 해볼까, 임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이거 딱, 도망가! 와 <웃음> 야, 도망가! <또 왔어>. 야, 도망다 <웃음> 으아아아 여기도 응. 도전까지 재밌는 거 많음. 하나 깨줄게~ 으아으아~ <웃음> 으 와. 와. 와.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 다 봐~ 이거 탈고 다니면 또 깨진다~ 밀어줄게. 계질 때까지 흔들 예. 밀어줄게. 응. 아, 응. 나 어디가? 응, 벤치. 목조지는 벤치입니다. 예. 벤치가 아니라 시공 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다, 아니다. 예, 예. 아, 누구 한거 같은데, 누구야? 당근 같습니다 이름을 불러라. 야, 그거, 그분 왔다. 누구? 와퍼 세트. 와퍼 세트. 잠깐만. 야, 야, 나 시공간다. 야, 나도 나도 시공간다. 안돼, 너, 너 혼자. 너, 너 혼자가 갈 거면 너 혼자가. 야, 있 아이야. 갈 거면 너 혼자가. <웃음> 와퍼세트. 형, 내일 어디 가냐? 덕구만 가 이거. 와퍼세트. 아 너인 와 아직 와. 준비가 안됐다 아덕후 이거 들어올래? 뭐들어간듯 인간게임 인간게임이 뭔데 뭐. 야야 그거 덮으면 어떡해? 이거 점프해서 매달려서 이거 잡은 다음에 뒤로 뒤로 제끼면 떨어진다 아 설마 플랫하고 있나? 어 민규 연습시켜주고 있다 탈출! 시공 가기 전에 탈출! 아야 그거 깼나? 도중까지 깨졌나 혹시? 잠깐만 더퍼 봐봐 다시 어 그... 시프트템 누르면 너볼수 있거든 그 컨버터블인가? 도중까지가 잠깐만 어 깼다 어, 오케이 여기다 쓰레기 다섯 개넣어도깨진디 잠깐만 독구 그거 실행되면 말해디 쓰레기 없냐? 아니 그 넣는거 어 어디... 요거를 해서 저 아니다 넣으면 된다 다섯 개 넣으면 된다 몰라 벽돌도 쓰레기 취급해 주겠지 어 쓰레기 된다 어디 봅시다 전동건 아니 <웃음> 힘이 아, 딸려 아 어, 게임 초대가 되나 아니 게임 참가 눌러봐봐 중간에 게임 참가된다 전동건 오십시오. 잠깐만, 난두 개를 동시에. 와. 우와. 됐다. 아... 와. 우와. 몇개 넣었냐? 마무리. 잠깐만, 이 벽돌 되나 근데? 아, 아. <웃음> 와, 던져봐봐, 던져봐. 일 이리로... 아, 내나줄어을 거란 말이야. 놓고 들어와. 하자 어. 이건 뭐? 게임 하자. 관전은 되는데, 내 거야. 수 없. 아, 안돼. 아, 잠깐만. 안돼, 나 너무. 하나만 놓고 못... 방 다시 밟게. 내 거야. 점만 아, 된다. 어, 내 거야. 아, 너가 넣어. 어 오케이. 깨졌나? 예이. 뭐 깨졌나? 게임이 괜찮아. 관전만 된다 지금. 아직 안 깨졌어. 하나 더 넣어야 돼. 오케이. Okay. 아지 게임 관전만 되나? 잠깐만. 하나만 더 넣고 병이... 초대할게. 으악. 됐나? 잠깐만? 깼다. 아... 잠깐만. 모든 도전까지. 그 밑에 뜰 건데. 팝업으로. 뭐지? 잠깐만 쓰레기통 떠나간다 뭐지? 아 어, 깼어 됐어. 잠깐만 로비로 나가보자 친구 좀야 잠깐만 사촌동생한테 연락 왔다 떴고 이번엔 누구 왔냐? 와야야 야, 당근 왔다 동생 <웃음> 당근 왔다 <웃음> 야나 사촌 동생한테 연락왔다 왜왜왜 봐 오케이 빠바. 당근 들어온나뭐 하고 있어? 어아 민기 시간 되면 들어오니 사촌 자면 왜? 아 오케이 봐봐봐봐 봐바 <웃음> <빠바, 아이 웃음> <좀>. 당근 <웃음> 들어온나 봐바 어. 주간 중 빨리 들어와 똥컴 네컴 아니, 내 컴퓨터를, 비스코리까지 <웃음> <지금부터는 웃음> 같이 키야내 ᄒ 마 독구 들어왔고, 민규는 좀 이따 야. 들어올 거고, 다시. 어. 민성이 빨리 들어온나. 당근 빨리 야. 들어와. 나 잠깐 중이좀 많이 기다려라. 한 5분 정도만 기다려라. <웃음> 5분. <웃음> 5분? 기다려야 된다. <웃음> 몰라, 몰라, 일단, 일단 칩권 있거든? 응. 칩권 있거니까은 심했다. 몰라, 나도 얼마 걸릴지 모른다. 저러니까 어 골프 꼴질하지 <웃음> 그런 말하지 마 아, 당근한테 아 그거랑 이건 좀 약간 다른 거 아닌가 솔직히 당근은 당근이다 독구 <웃음> 당 계정을 네가 저번에 제 계정을 쓰고 꼴딩하였다 골프 게임 맞다 아, 아, 아 저번에 그랬어 어 옛날에 아그 아그덕고아 그 아, 맞다 맞다 맞다 그임상 계정이 세개밖에 없어가지고 대원이도그 계정으로 꼴대했는데 어어 어 맞음 맞음 대원이도 그랬던 것 같고 <웃음> 그 <맞다>. 계정의 <웃음> 주인이 왔다 뭐라고? 그 계정의 주인이 왔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거 선우도 샀다고 하지 않나? 응 음. 선우도 한번 띄워보셈 선우? 안 들어오는데 음. 그래? 카톡? 봐. 어. 어 카톡으로 아. 제가, 내가 물어볼게 그기그리 그래, 그래. 오케이 나 덕구랑 제기실에서 놀고 있을게 어나 일단 들어가는 중 일로와 임마 오 왔다 왔다 당근 자식 당근 녀석을 떨어뜨려 잡아 이거 <웃음> 아씨뭐하 아이씨 들어오다 와다 <웃음> 나... <웃음> 내 옷을 봐라 임마 뭔데 어 이거, 이거, 님? 응. 응, 당근. 아, 나, 나, 로 가면 갖고 까 뭐, 이 당근아. 하, 얼루는 그냥으로, 하루는 당근 치킨으로 변장해도 내가 모를 것 같아. <웃음> 일단 선원한테 카톡 보내놨거든. 응. 이 당근아, 내려와. 아하 아, 잡았다. 난 맞자. 내려갈래, 그냥. 잘 가. <웃음> 뭐하냐? 태워줄까? 어, 날려줘, 봐봐. 아, 조금만 더 쪼아가지고, 날려줄게. 여, 여기, 여기 어디지? 여기, 여기 그냥 로빈가? 어, 어차피 덥고, 나중에 성맵 깨면, 할, 할때 해야 된다, 한번 더. 이거. 도중까지 있거든 내가 가리... 줄까? 어... 가자! 어, 이걸로도 됐는데. 뭐라고? 이걸로도 급조 탄약 깨졌다. 어, 진짜? 아, 진짜? 어. 걸로도 깨주나. 뭐이마뭐이 약간... 당근아 어? 야, 야 그럼 이거, 야, 이거 잡아. 잡아 아니 그냥 잡아, <웃음> 잡아 이거 떨고 <웃음> 떨어뜨려 <웃음> 둘이 함께 하니까 좀잘 되는 것 같은데 자 있구나, 가, 있구나, 가, 계속 끌고 가 계속 끌고 가 계속 끌고 가야야 이거 당겨 맞혀. 마구 <웃음> 잠깐만 다리를 잡으게 내가 아, 이게 사지를 맞혀. 잡아야 된다 이놈 <웃음> 아, 아, 하여튼 뺄거 아니냐. 명사하면 알다. 버틸 수 있을 거야. 내 다리 잡았다. 네가 아, 아니지. 얼마? <웃음> 두 손으로 잡아야지. 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땡겨, 땡겨. 으아땡아땡아아아 땡겨, 땡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잡아아아아아잡아아아아아아아아아치아아아아아아아 닭다리 찢어진다 이제 닭다리 찢어서 먹는 거 했다 양으로 벌려 <웃음> 아, 알겠다로 와줄게 3 2 1 0어서자2가갈 곳은 시8이다2정도4 5 6 7 8 9 1 3 2 1 0땡 <웃음> 아, 가자! <웃음> 네가 갈 곳은 시공이다 <웃음> <웃음> 하고 잡겠다 뭐야 나는 나 나를, 나를 <웃음> <뒤로 잡았거든>. <웃음> 같이 뛰어내리자. 덕구. 어, 나봐. 덕구가 안 놓는데. 어, 뭐야. 레버. <웃음> 레버, 뭐야, <오나>, 레버. <웃음> 뭐야, 뭐야, 이게 유야 뭐. <웃음>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덕구, 우리를 끌어올려줘. 덕구. <웃음> 나... 야 앞에다, <웃음> <웃음> 나혼살다 <혼자서 웃음> <살아왔다. 웃음> <웃음> 아. 총 안에 어디 갑? 어, 저기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우앗 매달려 있는. 우앗 걸어 가자. 없는데? 아, 있다, 있다. 으앗. <웃음> 있다, 저기 있다. 총 안에 저기 다 당근이 날 비웃다니. 당근, 당근이 27일이 시간되나 월요일 어, 달렸이 27일인데. 금요일인데. 어아나 그때 헌우랑 쿠쿠 쿠쿠랑 같이 갈래? 어? 우리 저녁에 언제 만날 거임? 어? 저녁에? 몇 시에 만날 거임? 저녁에 뭐야? 나 일찍부터 민규랑 만나게 어 그러면 점심때 쿠쿠 가자 그래? 애들 뭐 모아, 같이 모아가지고 쿠르나 쿠쿠 가고 애들 뭐든지 말든지 넌꼴등이다어어 <웃음> 덕구를 잡고 있었다 덕구에 나 혼자 죽기 싫어 <웃음> <웃음> <웃음> 그, 그때배던고 그거 한다고 하거든, 방학, 방학식? 다, 고 그날이다, 다. 어어. 어. 아, 우리, 야, 우리, 우리 버좀 움직여봐 저거 레버 좀 돌려봐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하고 있리래 <웃음> 하고 싶래리